오늘부터 일주일간 전시를 할 카페 왔습니다. 영도에 문제 없어요란 카페예요.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제일 일찍 왔어요? 네. <웃음> 빨 정해 <웃음> 다기해진거예요 아, 너무 서기에 와요. 아, 여에와 아, 그래에요 아, 여기 저기에와려 아, 여기 요 아, 여기 서기에 와요. 요이동 발표돼요 어 이쁘네 이거 너 이렇게 벌려야해 <웃음> 캡션 뒤에다가 요 이거 클리어게 이거 6,900원인가 샀거든 요거를 응.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 요만큼 요만큼 자른 곳까지 가운데다가 붙여주고 투명한 거 보면 깨끗하게 제봅시다 어..여기.. 어디다 붙이지? 원하는 아, 위치에 맞춰서 살짝만 붙여주게 이게 떨어질 때도 엄청 많이 떨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만 붙이면 이렇게 깔끔하게 떼져가지고 이런 카페 같은 벽면 손상시키면 안 되는 곳에 전시할 때 쓰시면 좋아요. 원하는 곳에다가 다시 붙여줍니다. 이렇게, 짠. 이렇게 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. 완전 초간단. 10분도 안 걸렸어. 이제솔직다 끝내서 할게 없어요. 여기가 있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여기가 1번 방. 창, 큰 창이 있고요. 여긴 약간 자메이카방 레게방 여기 이렇게 카운터 총 3룸 쓰러졌다 <웃음> 내가 찢어져먹었어 새로 호 났잖아요? 너무 꼴보기 싫은데도 <웃음> 너무 거슬리는데 <유저>. <웃음> 이미, 이미 찢어진 거 <웃음> 새로 하나 더붙 찢어 이 포스터도 다집어쳤어요 <웃음> 카페랑 잘 어울리죠? 코스터라 더 붙였어요 어 추워 명장 <웃음> 왠지 옆에 가구 만드신 것 같다 색깔이 어울리지 않나요? 손으로 두개 다 이렇게 두 같이 그치. 하게, 콜라보 하게 돼가지고, 어, 생그 작품. 저 원래 이 캐릭터로 지금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요, 음. 요걸로 해가지고, 동거리로 음. 이제 뭐, 면함집이라든지 고민 계속하고 계시다고. 원래 이게 모스가 액자를 음. 그 도색을 해가지고, 블랙라벨이라고 음. 그 기존에 있던 제품을 더 보급하는 음. 걸 블랙라벨이라고 하는데, 음. 그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와가지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, 이것도 원터치로 이제 아크릴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 어 제가 작업하는 이제 뭐 주제 같은 게 약간 이상향 이런 쪽으로 잡고 있어가지고. 음. 제법이 6, 7, 8, 9, 10이란 말이에요. 제가 6살, 7살, 8살, 9살, 10살 때를 생각하면서 색깔을 다 꺼내서 물감을 다 짜서 채색을 해봤어요. 나이프랑 붓이랑어 이제 차가운 겨울 저녁이지만 이제 화려하게 장식해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 이런 뜻이 있고 어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잘 지내보자 이런 네.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안녕과 평화하면은 이제 가게 에 붙이면 가게 안녕과 평화가 되는 거고 음. 이제 집에 붙이면은 집에 안녕과 평화 음. 이렇게 해서 이 문구를 정해봤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 철거는 뭐할 끝. 귀여워. 뭐, 뭐 먹을까요? 양 네. 핫도그 하나. 전부 핫도그. 네. 9,200. 네. 설탕 해드릴까요? 네. 네. 네. 설탕 무조건 진리 아닙니까? 있겠다 핫도그 모이세요. 봉자 핫도 유튜브가. <목소리>